버스옥의 영웅이여 난 빛의 수호자 우서라고 하네 자는 시공의 폭풍의 선택을 받았네 그 이후로 히오스를 리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새로운 게임급으로 나와버려서 리뷰를 할수 밖에 없네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입니다 2.0 네 정확히는 진척도 2.0이라는 패치죠 참고로 이건 레스토랑스의 낚시 영상이 아닌 공식 발표된 패치를 배경으로 한 영상입니다 패치노트의 2.0과는 다릅니다 존시나 많은 점들이 바뀌고 존시나 많은 점들이 추가되었죠 우선 이 히오스는 무료로 해줍니다 수준으로 광고하던 레스토랑스의 말과는 달리 스킬이랑 탈 것은 유료였어요 뭐 이건 까는 게 아닙니다 게임사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이유을 버렸어요 진짜로 전리품 박스. 이한테는 전설, 나한테는 희린 파인. 당신이 오버워치에서 느끼던 희린 파인을 이제는 히어스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어스에선 박스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등급이 더욱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버치 워 상위 호환이라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적들을 죽이고도 인성질을 할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시던 인성을 내다버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성질이 추가됩니다. 내가 네 용병을 털었다. 배너. 네가 나한테 죽었다. 캐릭터 대사. 네가 여기서 죽었다. 스프레이. 도발로는 부족했던 인성질을 새로운 요소로 채워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젠 캐릭터 레벨 제한이 없어져서 80레벨 노바툴리아 조합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뭐 아무튼 지금 이런 패치들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빡빡이와는 달리 새로운 메인 셰프가 일을 참 잘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당당히 외쳐보도록 하죠 오라 시공의 폭풍으로